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함께 읽조려 볼까요? 네, 오늘은 잠언 3장 5절로 6절.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. 이 말씀 중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. 이 말씀을 같이 읽어려 보면 좋겠어요. 네. 오늘은 난해하지 않고 오랜만에 네. 딱 보기만해도 근데가 네. <웃음> <웃음> 딱 되는 구절이네요, 목사님. 이게 범사라는 말이요, 목사님. 네.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거든요. 그죠 음. 네.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저 어릴 때는 호랑이 뭐 범사, 아. 범, 뭔가 이런 생각을 한적이 있어요. 아주 <웃음> 어릴 때. 산자를 보니까. 좀 하던 친구군요. <웃음> 아, <아니>, 어습니다 <어리시고>. <웃음> 이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왜이 주제를 선정하셨는지 사실 그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이해력인 것 같아요 네. 음.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인가 네. 그래서 과거가 우리의 삶에 현재 도움도 주고 미래를 예측도 하고 네. 어, 짐승과 달리 우리는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그 이해력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정하는 힘을 기르도록 어허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력을 통해서 음. 진짜 이해를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가알수 음. 없는 절대자의 그 신비를 인정하게 되고 네. 내가 알수록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하. 그래서 이해력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인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 능력이라는 거죠 네.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이해력 때문에 어허.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해버리면 어허. 정말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설프게 알면 그렇죠.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게 되고 네. 깊이 알면 알수록 음.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음. 한두 가지를 경험해보니까 음. 내가 몰라도 무조건 인정해야 될게 있구나 아.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네. 아 이건 뭐 내가 아무리 몰라도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 범사에 아하.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아하. 네 명철이 내가 준 거다 음. 네 명철을 통해서 결국은 범사에 무조건 나를 인정해버려라 음. 아, 그러다 보면 또 이해도 되어지고 네. 또 이해도 되어지면 모르고 인정했던 것을 이제 알고 인정하게 되고 네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르건 알건 인정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건 없다. 음흠.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네. 너무 신비하게 부르신 거예요. 음흠. 아주, 극보수. 네. 네. 아주 매국노를 극 보수 이 매곡노를 부르고 극 진보에는 진보. 네. 저기 열심당을 부르고 네. 또 뭐. 많이 배운 사람도 불렀지만 안 배운 사람도 부르고 그참 그 열두 명 안에서 많이 싸웠을 아, 거예요 이건 정말 도저히 뭐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건 괜찮은데 네. 같이 생활하는 건 그렇죠. 견딜 수가 없는 또뭐돈에 아주 노예인 유다도 음. 부르고 네.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불러서 서로 인정하는 훈련을 시키신 어, 그, 그게 신앙의 어떤 가장 큰 축복 그대로 서로 인정해주는 힘 네.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는 이해가 안가지만내 음. 기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. 음.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모든 게 존재하니까. 네. 내 키가 이러건, 내 모습이 이러건, 내 직장이 음. 이러건, 내가 혹시 감옥에 갔건, 혹시 음. 내가 노예로 끌려갔건, 음.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. 아하.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. 있을 수밖에 없고. 나에게 오는 모든 그렇죠. 환경과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네. 주님의 주권이 있다. 네. 이게 인정하는 음, 거군요. 그렇죠. 지금 내 이해력으로는 불가능한데. 음. 이몇 가지 이해를 경험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여 그랬죠. 네. 이해가 안 가죠. 지금 너의로 달려가고 가만 그러나 인정하고 지내고 보니까 아 만민 구원하려고 했던 건 음.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네. 어, 우리 인정력을 좀 기르자. 야. 부부가 인정력만 기르면 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인정력이 약하고 이해력이 강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만나서 삶이 참 고달픈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참. 교회도 인정력만 기르면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음. 뜻이 있겠지 네. 저렇게 좀 말이 많으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고 <웃음> 저렇게 좀 조용하신 분에게는 또 다른 선한 뜻이 있을 거고 그렇죠. 어, 다 서로 인정해주면 많은 천국의 음.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, 그 열두 제자 이야기가 정말 확 와닿는 게 네. 아. 그들도 참 다른 사람들이었구나 오늘 네. 생각하면서 저희 조직도 12명이거든요 아, 아, 아. 12명입니다 네. 가릅니다 <웃음>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아니죠 <웃음> <웃음> 네. 자, 여러분 지금 읍질해봅니다